우리 오늘부터 일을 할까? 너너 보고 있니? <목소리> 언니 살려줘 혼니! 나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 개그가 늘었어 이거 <웃음> 먹기 <웃음> <나 웃기> 싫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유 꽃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이제 빼빼로 데이가 왔으니까 빼빼로 데이에는 빼빼로를 만들어야지요? 네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만들 아이스크림 모양의 예쁜 빼빼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특별한 빼빼로네요 엄청 귀여워 하나 둘셋 짠! 자 와. 일단 우리가 요거를 녹여야 되니까 물을, 물을 일단 올려놓고 박스를 먼저 조립합시다 나 진짜 이런 거에 소질 없어 나 만들도 별로 안 좋아 이거를 우리 진짜 이런 거안 하고 사는 거티 난다 언니, 이거 만들고 오빠 주면 오빠 어떤 반응일 것 같아? 딸 <웃음> 값어. 자기, 내가 빼빼로 만들었어. 이게 뭐야? 자기, 이거 자기가 만들었다고? 굉장하네. 맛있겠다, 야. 어, 이렇게 할 똑같이 것 같아. 이러면 어떡하지? 라나, 라나. 내가 이거 만들었어. 오, 대박. 오, 이거 채아 좋아하겠다. 채아 주겠다. 채아야, 이거 엄마가 만들었다니까. 아, 초콜릿이다. <웃음> <웃음> 뭔가 상상이 가는 반응들이 있어. 어, 그치. 저희가 이제 상자를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쇽쇽쇽쇽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지 윤 선생님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저도 처음 해봅니다만 아! 일단 뜨거운 물에다가 얘 초콜릿을 중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넣어? 딱 있지 않습니까? <웃음> 손에서 초콜릿이 나와 <웃음> <웃음> 아니 초콜릿 손이에요 자, 넣어주세요 얘들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너고두개내거두 네, 개씩 두개 만들어요? 응 그래요 이렇게 꼽는 거예요 어, 근데 나 이런 빼빼로 처음 만들어봤니 근데 이건 진짜 이쁜 거 같아 어. 이런 빼빼로가 있는지 몰랐어 야, 사실 빼빼로는 아니지 그냥 붙이면 빼빼로고 붙이면 초콜릿 되는 <웃음> 지다 초콜릿 들어가고 길면 어. 다돼 어. 이거 먹어도 맛있겠지? 음그말이 음, 음, 아니 그콘 아이스크림 음, 콘, 콘 맛콘콤맛이아이 어, 진짜 네? 미네 콘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떡탕식응 음, 음. 이거 꽉 채워 넣어야 돼? 아니 아니 조금 비우게 초콜릿 넣어야 되니까. 근데 기념일 같은 거잘 챙겨? 아니요. 우리도 잘안 챙겨. 우리 언니 우리도 하자. 우리? 우리 응. 언제부터 일일이지? 우리 오늘부터 일일할까? 아 <웃음> 어, 뭐야 누르고 해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우리 오늘부터 일일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다. 영상 오, 올라간 날을 1일로 해야 될까? 18일? 어, 그게 이제 우리 오픈인 오프닝 눈꽃 응. 채널 오픈이니까 응. 언니 왜 이렇게 깨끗하게 넣어? <웃음> 나왜 이렇게 지해분해 <웃음> 이게 한편째야? 왜? 두번째야 이렇게 넣으니까 훨씬 빠른데, 확실히? 내가 빨리 하고 도와줄게 자, 저희가 응. 이제 이렇게 다 꼽았고요 남자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사람 있을까, 언니? 있지! 그렇게 해서 주면 되게 감동받을 감동. 적것 어, 같아 감동일 것 같다 러너 보고 있니? <웃음> 자기 보고 있니? 음. 이거 다 써도 돼? 여기다가 쓰는 거야, 원래. 이게 위에 쏟아지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굳히는 것 같아. 와, 이거 더 넣어야겠다. <웃음> 여러분, 이렇게 다 초콜릿을 넣었어요, 여기 짜자잔. 짜자잔. 그 다음, 그. 아이스크림 한잔 해. 짠! 짠! <웃음> 짜고. 땀, 땀, 땀. 맛있겠잖아. 맛있다, 예쁘다. 맛있다. 예쁘다, 그치? 응. 물이 끓어. 이제. 언니, 넣자. 초콜릿을 지금 부족해서 녹인 걸 갖고 왔어. 이거 내 거야. 아니, 아니, 너 것도 채워줘야지. 일단 채우자. <웃음> 평평하게. 왜? <웃음> 왜?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래서이뻤지면 씌워야 되겠네, 부족한 거. 자, 저 이제 여기 위에 부족한 걸다 채웠고요. 다 채웠습니다. 얘는 잠깐 굳도록 옆에 두도록 할게요. 또뭐 해야 돼? 이제 초콜릿 위에 아이스크림 콘 만들어야지. 초코콘부터. 응. 음. 이것도 중탕해야 돼. 응. 음. 오늘 준상녀 옆에 계셔 준상녀 우리 준상녀님께서 중탕... 도와주고 계십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초콜릿에다가 저희는 찍어줄 거예요, 그렇죠? 찍어서 예쁘게 데코하는 거예요. 볼까요? 오 예쁘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는 거지. 아, 예쁘다 예쁘다. 야, 이거 진짜 일이다. 옆에 붙어? 어 붙긴 붙네. 아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역시 수공업은 진짜 이래서 정성인가봐 음. 자 이제 저희는 생크림을 전자렌지에 넣어서 녹였고요 네. 초코도 지금 중탕을 해왔어요 네한 스푼 이게 진짜 정성이다 이런 스푼. 거를 해서 주면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헉, 생크림이랑 오. 초콜릿이랑 만나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다음 전 다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짤주머니. 짤주머니. 짤주머니. 짤주머니 여러분. 짤주머니 음. 이렇게. 겠서 넣어서. 넣어서. <웃음>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넣자.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어, 된장 같은데? <웃음> 당독대에서 방금 퍼왔는데 <웃음> 집된장 집된장 그렇더 그렇고 식요식을된장아 <웃음> 이거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음과 같아? 어... 아니그어 <웃음> 약간... 저거요? <어가요>? 뭐? <웃음> 이거 뭐 같아요? 생긴 거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한데? 아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종이판이 있어요 총 싸움하는 것처럼 이런 이런 거 여기를 맞춰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걸 이렇게 짜주는거래. 평평하게 해 줘야 돼. 기름종이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름종이를 깔아야 되는데. 아, <웃음> 큰일 날 뻔. 다 붙을 뻔. 이렇게 줄 뻔. <웃음> <웃음> 자기 만들었어. <웃음> <웃음> 제 관건이다. 여기서부터 하자. 오. 몇몇몇층 만들면 됩니까?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지나 그래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며느인데 며느리랑 상관없는 것 같아 초콜릿이 망한 것 같아 언니 진짜 똥같아 <웃음> 그치? 야너너이게 <웃음> 근데... 너 진짜 똥같이 생겼어? <웃음> 아 언니 이렇게 똥같아 비주얼 깡패야 깡패 아무도 못 먹어 야 먹기 싫어 <웃음> 오빠랑 러너 반응이 궁금하다 이게 이래서 현실과 이게 다른 거야 그래 아 근데 맛만 좋으면 되지 맞아 맛이야 뭐 똑같지 완성 하나 완성 자 이제 화이트 초콜릿을 잘하면 되지 하나 음, 절대 예쁘다. 안 망하리 이거는 예쁘게 하자 우리 음. 얘는 조금 더 쟤보다 제형이 좀 부드러워졌어 그치? 그러네? 그치 그치? 갑자기 눈 깜빡하니까 그렇게 됐네? 눈 언제 깜빡을때고 <웃음> <웃음> 방금 여기 뭐가 갑자기 딱 보니까 바뀌었어 그렇지 얘는 질감이 좀 바뀌었다 아 어? 녹차 라떼데? 인 녹차 라떼다 이야 이거 봐요 이 향기도 어 좋다 음. 녹차 향음 맛있겠다 근데 그치? 어, 음, 쟤왜 저렇게 망했을까? <웃음> 아니, 근데 하필 색도. 아... 색도 저 색이라서 더. 너무 리얼한 것 같아, 그치? 응. 마지막 응. 넣어주세요. 어. 오, 이거 진짜. 느낌 어. 있어. 이렇게 해야지. 다시 하고 싶어요, 언니? <웃음> 일단 해보자. 오, 어, 얘는 진짜 질감이 확실히 응. 달라졌다. 이건, 이건 잘될것 같아. 오, 저기요. 언니, 저기요. 진짜, 나이러 언니, 한번해 언니, 뽀뽀. 잠 됐어, 됐어. 야, 깔끔하게. 아, 클리어. 됐다. 맛있다. <웃음> 과연 이번에는? 퍼지는데? 오늘 <웃음> 이거 똥보다 더 심한데? 야, 이거 너무 퍼져. <웃음> 어떡해?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조금씩 어떡하지 <웃음> <웃음> <일득하지>, 이거? 언니, <웃음> 너무 겨서 못하겠어 근데 이게 그나마 안 망한 거였어 어아배 <웃음> 아파 안 망한 거였어 <웃음> 바꿔서 해볼래요? 응 근데 이게 그나마 나 이게 기술에 아 이거 안되겠다 이미 만질 때부터 안되겠다 이거는야 이거 이쁘게 만들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정답! 음. <웃음> <웃음> 초록색. 아, 괴물. 이거 안 되겠다. 긴급 수열로 홈놈볼로. 그러면 언니. 뚜껑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자유식, 자유롭게 하자. 그래. 이제 언니 어. 갈 때까지. 스타일대로 갔으니까. 하자. 스타일대로. 데코를 잘하면 돼. 그치. 맞아. 데코로 살릴 수 있어. 응. 음. 경생적인 빼빼로 하나 먹자. 짠! 근데 이거 언니 정성적인 거 아닌 거 같아. 얇은 음. 빼빼로. 음~~ 언니 무슨 빼빼로 좋아해? 아몬드 빼빼로 음. 난 누드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만들어줄까? 오~~ 오~~ 아몬드 빼빼로 난 누드 빼빼로 누드 빼빼로?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개그가 늘었어 <웃음> 금방 누드를 해줄게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자유롭게 각자의 초콜릿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난 일단 얘를 붙여볼래. 똥똥을. 근데 이게 붓는 거 맞아? 오, 이렇게 하니까 제법 아이스크림 같다. 하하하, 뭐 왔어요? 그냥 안 꼽아질 것 같은데. 오! 야! 오! 제복 괜찮잖아 제복 괜찮은데? 나름 하나라도 완성하자가 이제 돼버렸어 잠깐만 하나만 갖다 주는 거야 어, 야, 하나. 이거를 하지 말고 저 작은 거에다가 갖다 주자 저두 개? 두 개만 <웃음> 성공하면 돼 어떻게든 두 개만 성공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한번 꽂아봐야겠다 짜잔 오, 이거 무슨 벨기에 아이스크림 같은데, 언니? 젤라또 아이스크림 어, 그런 젤라또. 거 같아, 어, 젤라또. 젤라또 같은 거 이거 봐 어, 귀여운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성공이지. 어. 예쁘다. 그리고 나는, 언니, 응. 언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응. 한 판만 할 예정이야. <웃음> <웃음> 두 판은 안 하겠어. <웃음> 어, 아직 여덟 개나 해야 돼? <웃음> <웃음> 세상에. 아니야, 정성으로. 맞아. 점점 여기 심취하고 있어. 오 이제 된다. 오 이제 굳었네. 원래 이게 시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가? 어! 아! 오! 아! 헐. 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주면 돼 하나. <웃음> 됐어. 마지막이야. 정말? 음. 크아, 완성. 뚜두 뚜두두두. 절대 안 파는 것 같긴 한데 누가 봐도 내가 만든 것 같긴 한데 헉, 이거 봐요, 여러분. 예쁘다. 여기도 있어요. 아기자기하지 않니? 만들어 놓으니까 뿌듯하다. 언니 얼마나 남았어? 이단 아이스크림이야. 뭘 똑똑한데? 한 10단 해주면 안 돼? 유튜브 재미를... 칠하자, <웃음> 이거.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네. 빼빼로 <웃음> 완성했습니다! 완성! 아 완성! 자 아, 이제 드디어 다 완성하고 포장할 거예요. 여기 네. 박스에다가 넣어서 리본 묶고 하면 끝끝끝 끝. 끝. 끝. 끝. 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우리 남편한테 줄 거. 네. 이는 이제 선물용으로 하나씩 만든 거예요. 네. 오 뭐야 또 끝이 아닌가 보네. 아, 아 진짜 이게 장난 <웃음> <전화> 아니잖아. <웃음> 뭐, 계속. 발렌타인 데이 때 너는 초콜릿 만들래? 그래도 <웃음> 힘드니까 예쁘긴 하다, 이거 음, 뿌듯하긴 해요 음. 어? 진짜 선물 같은데? <웃음> 우리 선물 았다고 하면 믿겠지? 응, 음, 사왔다, 아, 이럴까? 그거 뜯으면 안믿을 거야 <웃음> <웃음> 짜잔! <웃음> 짜잔! 저희 빼빼로 완성 완성했어요 네, 이제 남편한테 갖다 주러 가야겠다. 네. 이거 갖다 주고 <웃음> 먹을 수 있는 거니? 이럴 것 같은데. 눈물을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눈물을 흘릴 거야. 맞아, 먹을 때는 음. 이게 뭐니 이러다가. 이게 뭐야? 막 이러다가 근데 이거 진짜 귀여운 거 같아, 그치? 음. 자, 어 여러분들도 네. 맛있는 빼빼로 만들어서 네. 꼭 좋아하는 사람, 네. 그리고 가족, 친구 네.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과 <웃음>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뿌듯하다 이제 이거 주러 가자 여보 <웃음> 얼굴 이렇게 튕팅구. <팅팅고. 웃음> 아, 나 이따가 해설하러거야돼 가지고. 여보 야. 이거 내가 만든 빼빼로야 윤고 채널에서 만들었어. 진짜?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 이거 봐서 이쁘다. 그 젤리 지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 이거 너무 귀엽다. 몇 명이 같이 했어? 어? 헐. 어떻게? 어. 이거 먹어야 돼? 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아, 먹어도 되는 내가 거지? 만든 건데 진짜지 이거? 음. 가짜 아니지? 음. 빼빼로 잘라서 넣어놨다 음. 음. 아, 잘 먹었다 아! 왜? 왜? <웃음> 야이 여보 이거 좀만 먹어봐도 알아 너무 맛있다 아 정말 잘 먹었다 아, 너무 먹기 아깝잖아 아니, 아니야 빨리 어 왜? 먹기 아까워 여보가 만든 거 아니 맛없을까봐 그런게 아니고 먹기 아깝다고 왜야 한번 먹어봐 일단 음. 먹으면 안돼? 안돼 음, 음. 있 맛있지? 맛있지맛있 음. 어, 맛있는 오늘 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게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이는맛있이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있니 아니야 맛선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빼빼로 머니 뭔... 와 이거 가 엄청 귀여워 오 잠깐만 이거 너무 빼빼로 선물 미리 주는 거예요 아 빼빼로데이 선물이야? 오 뭐야 대박이다 오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그 밑에 있는 게 진짜예요 이 밑에 있는 게 진짜라고? 진짜 오 엄청 큰데? 아 이거 이렇게 좀빻 <웃음> 넣었니? <웃음> 아니 이거 좀 살짝 넣지 이거 야 이거. 아, 그렇죠. 고마워. 네. 오, 야, 이거 뭐야. 대박이다. 와, 미니어처로 뭐야, 사는 거야? 못파는 <웃음> 거야? 어? 만들었어? <웃음> 내가 만든 거야. 진짜 이거 자기가 만들었다고? 네. 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 <웃음> 야, 이거 뭐 먹을까? 초콜릿 시킨다? 잠깐만. 이거 종이를 먹으면 안 되지. 아, 종이가, 아, 이제 하트 종이가 있었네. <웃음> 이 하트는 종이였어? <웃음> 아 나는 뭐 먹는 건줄 알았네 종이는 빼고 어. 먹어야죠 그럴 뻔 있어. 했다 야나늘 치질 걸릴 뻔 했잖아 초코 아이스크림이네 음, 음, 엄청 맛있다 맛있니? 음, 엄청 맛있네요 <웃음> 맛있어 맛있어 괜찮네 그 신기하게 아이스크림 맛도 난다 녹차 아이스크림이네 음. 음, 그 아이스크림 맛이 난다 신기하게 아이스크림 아닌데 <웃음> 되게 시원하고 이런 것도 막 매운 맛임맛이 아네? 응 고마워요 띠용